자, 안녕하세요 페이스란서외과 원장 이준수입니다 어, 임플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금니가 이렇게 잘못되면 은 임플란트 할거나 아니면 사고 같은 걸로도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어,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 양악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,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부분은 이런 치아 부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. 양악수술은 그 치아 있는 부위보다 훨씬 더 윗레벨과 바깥레벨에서 수술이 진행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어, 양악수술 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, 교합적인 문제나 얼굴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양악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, 크게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